안녕하세요. 인생과 집,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 h t b 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부동산 이야기로서 요즘에 전세값 폭등으로 다세대주택 등 빌라라도 사자 라는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오히려 아파트 전세값이 상승하고 전세 물건이 씨가 마르며 월세로까지 전환하는 분위기로 인해서 전세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별수 없이 이제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으로 몰려 이런 주택의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 상담을 온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분은 다가구와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특히 자칫했다면 문제가 있는 건물을 매입할 수도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서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 다가주택 등 이런 집만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이러한 주택의 이해와 장단점 그리고 매입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 많고 많은 집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우리나라에는 별의별 집들이 참 많지요. 위에서 언급한 집 말고도 원룸, 상가주택, 주상복합, 도시형 생활주택, 고시텔 등에다가 빌라니, 빌라트, 맨션, 빌리지, 펠리스, 테라스하우스, 땅콩주택까지 이제껏 듣도 보도 못한 별의별 이름을 다 붙여놔서 이 세상에 좋은 집 이름이 몽땅 우리나라에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많고 많은 이름의 집들을 매년마다 수도 없이 지어대는데도 집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아파트값이 폭등해서 정권이 흔들리고 이제는 전세마저 씨가 말랐다니 도대체 그 많은 집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집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아서 다음 두 번째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같이 집에다가 별의별 이름을 다 붙여놨지만 주택 등 건물을 규정하는 건축법에서는 아주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 또 단독주택에는 순수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에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더 이제 가구수와 층수, 면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단독주택은 한 가구의 2층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이고 다중주택은 이러한 주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람들이 흔히 혼란을 겪고 있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설명드리겠는데 크게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하는 것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속하는 것으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두 건물은 외견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가구수도 19가구 이하로서 같고 층수는 다가구주택은 주거용으로 된 것이 3계층 이하인 것이고 다세대주택은 4계층 이하로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면적은 660제곱미터 그러니까 200평 이하 동당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층을 제외하고는 두 건물이 비슷하지만 이 건물은 다가구 주택이고 이 건물은 공동주택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립주택과 아파트도 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두 주택은 가구수는 제한이 없고 층수로는 연립주택은 4개층 이하로 된 것을 연립주택이라고 얘기하고 5개층 이상인 것은 아파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층수로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고 그 이하면 연립주택이 되는 것이고 면적은 660제곱미터 200평을 초과하는 것 다세대주택은 200평 이하라고 그랬는데 초과하는 것은 연립주택이 되는 거고 미만이면 은 다세대주택이 되는 것이죠. 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또 하나의 큰 차이점은 이거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한동으로 건물 등기가 되는 것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각 호수마다 1층, 101호, 102호, 103호 이런 식으로 개별등기가 가능해서 개별로 분양이 가능한 것이니까 다세대주택이 다가구 주택보다는 월등하게 좋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왜다세대 주택을 짓지 왜 다가구 주택을 짓느냐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건축법에서 일조권 이라든지 주차장 설치 기준 등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땅 이래도 어떤 땅은 이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지역 지구 그러니까 주거 전용 지역 이라든지 일반 주거 지역 뭐 이런 도시계획법에 의한 그런 지역 지구가 있는데 어떠한 건물들은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종 일반 주거지역 이라든지 산업지역 중공업지역 뭐 이런 준주거지역 이런 데서만 가능하고 이런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각 지역의 도시계 조례에 의해서 다르긴 하지만 이런 것에 의해서도 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우리가 흔히 헷갈리기 쉬운 것이 오피스텔 인데 오피스텔은 이런 주거형 건물이 아니고 업무시설로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어서 이 건물은 업무를 주로 하면서 분양이나 임대하는 구획중 구역 일부 구역에서 숙식이 가능하도록 오피스텔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아닌 별도의 업무시설에 속하는 건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이런 주택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사실 개별주택의 주거환경은 단독주택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겨우 방 3개에 불과하지만 단독주택은 마당이나 정원이 있는 집으로서 거실이나 안방 등 기본적인 방 외에도 서재, 오디오룸 등다목적실 다락에는 놀이방이나 작업실, 기도실 그리고 옥상 정원이 있어서 집콕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파트보다는 거주성 면에서는 훨씬 좋은데 이는 상가주택의 4층에 있는 주인집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파트나 소위 타운하우스로 불리는 연립주택의 개별주택은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등 집콕 생활에는 한계가 있지만 단지 내 편의시설이나 비록 관리비를 부담하지만 관리를 해준다는 등은 장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세대주택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가오 주택에 비해서 세대별 등기가 가능해서 세대별로 분양이나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양사업이라든지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점으로 꼽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로 이런 주택은 매입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집에 관한 평가나 선호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는 입지 조건으로서 교통이나 생활 환경이 중요하고 아파트의 경우라면 개별 주택도 중요하지만 단지 규모나 단지 내 편의시설 그리고 부동산적 장래성 등을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아닌 집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교통이라든지 생활 편의시설 등 입지 조건 외에도 특별히 불법 건물이라든지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시중에 많은 원룸이나 다가구 다세대 또는 상가주택 등의 불법인 건물이 종종 있어서 이를 잘 모르고 매입한 그러니까 이번에 저한테 상담을 온 사람도 이로 인해서 낭패를 볼 뻔했는데 예를 들자면 세대를 쪼개서 세대 수를 늘리거나 불법으로 일반 건물을 집으로 용도변경 또는 주거용이 아닌 다락에 불법으로 증축을 한 경우 등 일반인들이 파악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만약 이러한 건물을 그대로 매입하는 경우 나중에 재산상으로 큰 손해를 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 있는데 땅이나 집을 매입하는 경우에 대체로 자신의 생각이나 부동산 사무소의 말만 듣고 매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상가건물이나 다가오주택, 특히 땅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매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것은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건물을 중개하는 부동산 사무소도 이러한 건축관련법이나 규정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한 불법사항이나 오래된 건물인 경우 건물의 노후와 급변하는 주변 환경 및 사용 여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재산상이나 법적인 문제에 없는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죠 또한 낡은 건물을 매입해서 신축을 계획하려거나 새로이 땅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설계를 해보고 매입해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데 단순히 자신의 판단이나 부동산적인 관점에서만 판단할 일이 아니라 그 땅에 어떠한 건물이 어떤 규모로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규 검토와 설계를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도로 규정이라든지 일조권, 주차계획 등 다양한 건축관련법을 적용한 구체적인 설계 과정 없이 그저 땅만 보고 판단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설계는 노련한 건축사 사무소가 아닌 일반인이나 특히 부동산 사무소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엄청난 손해를 보는 등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사 사무소의 자문을 받을 것을 저는 강본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까지 최근 전세물건 품기로 인해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런 건물을 매입하는 데 대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다섯 가지 첫 번째로 그 많고 많은 집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두 번째로는 단독주택, 자가구,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이런 주택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런 주택의 매입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는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만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살다보니 이렇게 많은 종류의 집과 이름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했을 것인데 비단 전세값의 폭등으로 이러한 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 말고도 이런 부동산이나 땅에 투자하려는 사람들 또는 재테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반드시 알아두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와 단독주택, 꼬마 빌딩인 상가주택 등에 대한 설계와 건축을 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요즘에 웬만한 아파트 전세금으로도 아파트보다 훨씬 좋은 판교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을 건축할 수도 있고 더욱이 이런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집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데 왜 이런 집들을 서둘러서 매입하려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방법과 비용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한 영상을 아래 더보기에 링크해 둘 것이므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 주택을 매입하는 것보다 충분히 꼬마 빌딩의 건물주도 될수 있고 한교와 같은 곳에 그림 같은 내 집을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영상이나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거나 또 계속되는 다른 참고 영상을 보시기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